지금은 다녀가 봤거든요. 먼저, 로 봐야 될알아 버스에 t s this? The crew 사잘 가. 와, 오! 왕은 내 거. 왕은 내 거라고! 왕은 내 거라고. 아! 됐 아! 하나, 둘, 셋. 오오야야 오! 오! 야! 40점 야점점이야점점 3점. 12, 오오오오오케이 먼저하세요 오오오심해오오 잘한다 오마어로 왔네 망했다 아한다들안 네. 아. 아, 네. 놀아봤구나 뭐, 예. 아니 아직 뭐, 끝난 게 아니에요 해봤자 오마어로 했지 보고 포... 근 어디가서 알까기를 했겠어전 알까기 장기로 했는데 와야 진짜 잘한다 이게뭐 하는 일이라세요 엄청 어, 귀여운데 응. 헬륨 네. 아니야 산. 저거는 수소야 수소 저기 펜쉽 해주세요. 펜쉽 헬륨 맞아. 펜쉽 해주세요. 리튬 맞아. 리튬 <리치움>. 베릴륨 <웃음> 베리륨 나트륨 맞아. <웃음> 메가니움 막 이런 식으로 메가니움? <웃음> Through d r o u d and famine, natural disasters My baby has been around for me Kingdoms have fallen, angels be calling None of that could ever make me